140의 약수를 구해야 하잖아요. 어,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140의 약수는, 네. 음, 일단, 어, 이거를 하기 전에, 네. 음, 서로서이니까, 음. 네, 140의 약수를 구하면, 이게 1, 다음에 2, 4, 5, 7, 10, 14, 5, 20, 28, 35, 40, 140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짝을 만들면 되는데 두 수를 곱해서 지금 14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짝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